9일차 영적 무기력을 가져오는 세가지 욕망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도 쉽고 또 복음의 열정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신앙도 타성에 젖어서 종교행위만 반복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예배의 기대감도 사라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에서 2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요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거나 하나님의 사랑 또는 십자가의 은혜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본물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체제입니다. 이것을 사도여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을 움직이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은 정욕을 육신과 안목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자랑이므로 정욕은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 욕구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가공할 욕망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정욕의 헬라어 에피디미아는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욕망, 갈망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은 어떤 것을 향한 강렬한 열망, craving, a strong desire for someth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금지된 어떤 것을 아주 강렬히 원하는 욕구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육신을 따라 살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심플 내추어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인간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같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성향이요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성향을 지닌 자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뿜어내는 강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 관심, 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돈과 권력, 명예를 좋아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몸과 마음이 파괴됩니다. 역으로 세상의 비즈니스는 이 욕망을 잘 이용할 때 돈이 모이고 대박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줘지 말고 비즈니스, 교육, 정치, 예술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조차도 매 순간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 킹 제임스 버전은 둘째 정욕을 lust. 즉, 성적인 욕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정욕은 이 사막의 교부시대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쳐서 최근까지 발전되고 정리되어 온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정욕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과도한 성적 욕망입니다. 본래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간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강한 감정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성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쾌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성적 이슈를 눈과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은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유혹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가늠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섬뜩한 표현 같지만 그 뜻은 정욕을 그만큼 심각한 죄로 여기고 단호하게 눈을 빼는 아픔을 감수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곡된 성의식도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라. 21세기 최고의 마케팅 전략은 섹스 어필이다. 섹슈얼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광고의 핵심 원리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를 성적 욕망으로 여깁니다. 스마트폰과 TV,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단 광고 뿐일까요? 패션, 디자인, 음악, 예술, 영화, 미디어와 같이 거의 모든 분야가 동일한 트렌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외모가 경쟁력인 사회입니다.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얼짱, 몸짱 문화, 그리고 섹시녀, 섹시남, S라인 같은 성적인 용어들, 성형수술, 열풍, 이 모든 것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키즘,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의 민낯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성과 외모를 도구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내면을 파괴하는 악한 문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일레벨을 열심히 참석하는 그리스인들이 주중에는 루키즘을 추종하고 섹스어필 문화에 동화되거나 아무런 가책 없이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타락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상숭배했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인이라면 이런 잘못된 가치를 진리의 빛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루키즘이나 섹서필 문화가 거짓 신기루라는 점,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빛으로 치유된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대한 NIV 번역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행동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마음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와 존재를 과대평가해서 허세를 부리는 마음인 것이죠. SNS가 확산되던 초기에 과도하게 관심 끌고 싶어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르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취향과 특기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인기 유튜버를 부러워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는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 자기 PR 전쟁의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을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경쟁의 목적은 소위 성공이겠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자에게 돈과 권력, 영향력이 몰립니다. 이런 인플루언서가 이 시대의 새로운 성공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플랫폼들은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숫자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계급사회로 초청합니다. 그곳에서는 조회수 100만, 구독자 50만 명 같은 숫자로 회원들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의 생명값을 치루실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플랫폼과 SNS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본질을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학벌과 스펙, 실력을 자랑하고 숫자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논리가 번영신학이라는 탈을 쓰고 지난 수세기 동안 개신교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명설교가, 메가처치 목사같이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이 중성교회 목회자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과 주목을 받고 존경까지 받습니다 유명 워싱 리더와 함께해야 예배가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 멸류관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매 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세 가지 욕망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는 성도가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산다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무감각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단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소극적인 대처는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내 욕망과 정욕, 자기 자랑과 허세를 내세웠던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먼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임재를 다시 기대해 하게 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열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열정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초대를 옮기실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욕망, 정욕, 자랑이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